보시면 이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 상태가 아 필지 안으로 차를 저렇게 집어 넣었죠 아 요거 아주 좋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죠 최근에 저는 어떤 꿈을 꾼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리프레쉬 할겸 이렇게 영상 분위기를 좀 바꿔 봤는데요 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한테도 이게 되게 편하더군요 조금 틀리고 버벅여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볼 곳은 김포구레리라는 동네 인데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죠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근처 아파트들 이용 후기 그러니까 거주 후기를 좀 자세하게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상 앞단에 그 동네 분위기를 먼저 이렇게 스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인천 1호선이 마산역으로 연장됩니다 즉 마산역은 골드라인 인천 1호선 환승역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대형 호재가 발표될 겁니다 집 앞에 상가까지 다 들어온다면 더욱 더 살기 좋아질 아파트입니다 아직 상가가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살기엔 불편함이 없네요 휴가가 필요 없는 사계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답사할 때 조금 참고가 될수 있겠죠 주로 가현산과 은여울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놓으셨더군요 자 그럼 차로 한 바퀴 가볍게 출발해 보시죠 구래동 아홉 번 오고 싶을 만큼 재밌는 동네다 그래서 구레리라고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구레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대형 상업지역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오늘 난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난개발 세 군데를 한번 돌아보고 이 구레동, 김포의 구레동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나름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본 곳은 저쪽에 타운하우스 분양이라고 보이네요 지금 현재 한창 짓고 있는 현장인데요 얼핏 보면 대충 공정이 70에서 80%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커다랗게 써 있는데 분양 진행도는 뭐알 수가 없죠 어쨌거나 길은 상당히 좁고요 요즘 같은 때 글쎄요 분양이 나름 잘 됐으면 기원합니다 저 앞쪽에는 절이 보이네요 큰 석탑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예전에 먼저 지어졌던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건너면 어, 절 규모가 꽤 크네요 저기 종도 있고요 가현산 성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꺾었더니 드디어 예전 마을 네, 들어가는 진입로 나름 깔끔하네요 아 근데 이 마을도 앞쪽에 타운하우스가 생길 거라는 거는 미처 몰랐겠죠 뭐 어떻게 알아요 여기 들어와 살고 있는데 자 여기 길이 끊겼습니다 어, 차를 돌리기 위해서 어, 마치 제 집처럼 <웃음> 실례합니다 이렇게 네, 차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가현산이라고 아까 적혀있는 거 보셨죠? 가현산이 이 근처에서 가장 큰 산인데요 이 마을 바로 옆에는 대기업 타운하우스가 붙어있죠 그쪽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탑사를 할 동안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하이킹 중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병풍처럼 아파트들이 쭉 펼쳐져 있고 아마 인프라는 그쪽을 다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좀더 들어가볼까요? 난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? 저는 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. 앞쪽에 마을이 하나 있을 때는 크게 뭐 불편함을 못 느꼈겠죠. 근데 이런 식으로 앞쪽에 들어오고 또그 옆에 또 들어오고 그럴수록 도로 통행량이 많아지는데 비해 도로는 그대로죠. 그래서 확실히 살면서 계속 불편해지는 게 바로 이런 난개발 동네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큰 길로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새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혀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김포에는 이런 곳이 참 많습니다 신도시인 곳도 많고 이렇게 전혀 신도시 아닌 곳도 많은 약간 혼재된 느낌이 지금 현재의 김포죠 왼쪽에는 커다란 주차장이 보이는데 어, 저거는 세차장이나 풋살장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에 지금 길다랗게 직선으로 어, 인도가 나와 있는데 현재 도로를 다 뒤집어 까놨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모양이더군요 가면 갈수록 가건물들, 이런 작은 공장들이 보이고요. 아, 여기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마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시다시피 크게 마을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주얼이죠.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앞쪽에 다리가 하나 있고요. 자... 빌리지로 가는 길은 이쪽이래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지금 조그만 타운하우스가 보이고 있죠 제가 맨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일단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어, 또랑 아닐까? <웃음> 싶은데요 네. 공사현장이라고 작게 써있는게 보이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말 공사현장이네요 지분 네, 없고요 현재 기초를 한창 마무리 짓고 있는 모양이네요 차도 들어와 있고 인부들도 현재 이렇게 추운데 열심히 작업하고 계십니다 마을 뒷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계속 가면 이렇게 맨 처음에 가려던 마을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면 저 마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? 했지만 <웃음> 네, 못 가네요. 이렇게 차를 돌려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. 다시 또랑 쪽으로 나와서요. 이 가거물 쪽으로 가면 카페와 식당들이 좀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차를 왼쪽으로 돌려야 들어가는 근데 네, 길이 좀 좁아요 네, 약간 바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조그만 교회 그 뒤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, 저 안쪽에는 좀더큰게 있고요 드디어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죠? 네, 세대가 다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. 길은 이렇게 좁고 오른쪽으로 마을이 주로 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 자, 첫 번째 골목 들어가 보겠습니다. 똑같은 집들이 있고 앞쪽에 마당을 좀 많이 뺐네요. 마당 많이 뺀거 아주 좋습니다. 좋은데 제가 난개발에서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바로 글쎄요 이렇게 뭐랄까 완공이나 정비가 덜된 느낌 지금 받으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안쪽에는 똑같이 집을 짓고 어, 있는 모양이죠 네. 바로 현장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여기서 또 끝났습니다 후진으로 빠져나가야겠네요 아 무슨 얘기냐면 완공이 다 되거나 혹은 되기 전이나 전반적으로 시공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못하는 게 바로 난개발의 또 다른 문제죠 만약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어떤 뭐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시공업체를 찾을 때까지 막아 뜹니다 그러면 뭐 보시는 것처럼 현장, 마을 전체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이런 식으로 이 길가에 차들이 별로 없고, 다그 필지 안으로 차를 저렇게 집어넣죠. 었 아, 요거 아주 좋습니다. 도로가 참 깔끔하잖아요, 일단. 벙커 주차장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것도 나름 아이디어입니다. 저 안쪽에는 어 집들을 계속 올리고 있네요. 현장을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. 어 길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마치 제 집처럼 차를 돌려야겠습니다. 글쎄요. 이 카메라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길이 상당히 울퉁불퉁하죠 네 덜컹덜컹거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닥 정비가 아직 덜 됐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또 기초도 보시면은 왠지 어딘가 좀 마감이 덜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걸어서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들이 쭉 빠져 있어서 그거는 참 깔끔하고 좋네요 마당도 넓고요 네.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되는데 아 이렇게 언덕 쪽에는 차를 좀안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불안하죠 네. 바로 저 위쪽에 마을이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, 저기 컨테이너 박스가 경계로 보이고요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아까 기초 공사 중이던 그 현장을 여기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자 언덕 경사는 그렇게 높지 않죠 네. 뒷산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경사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하죠 자이 이 상태로 쭉 내려가면 바로 아파트로 갈수 있는 그런 큰길 처음에 왔던 길과 이어지고요 차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걸어서 저와 함께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 지금 뒷산을 배경으로 지금 전원마을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전원마을이 아니죠 솔직히 단독 마을이죠 저쪽에도 지금 분양 중이고요 여기도 있고 지금 이 앞에도 지금 한창 부지 공사 중입니다 또 이쪽에도 이미 만들어진 타운하우스가 보이네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게 팔봉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 산줄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형성되어 있죠 저 너머로 한강블루힐 센트럴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도로 상태가 많이 깨졌고 저 위로 보시면 저 맨홀도 이렇게 그냥 툭 튀어나와 있죠 아직 마무리 아스콘을 깔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마을에서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이렇게 가건물들로 몇개 맛집들이 보이고요 저 아파트 쪽으로 편의점도 일부 있습니다 이 마을 바로 앞으로는 작은 개천이 지금 냇물이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 상태가 상당합니다 아우... <웃음> 지금 마을 앞큰 길인데요 오른쪽은 아파트 왼쪽은 이렇게 개발이 안된 모습입니다 딱이 라인까지 경계를 둬서 이렇게 개발한 것 같죠 앞쪽에 버스정류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버스는 총두대 들어오네요 아 저거 뭐 멧돼지가 발견되나 보네요 멧돼지 즉시 신고 바랍니다 마을 앞에 가장 큰 운여공원인데요 아, 이렇게 추운 날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즐기고 계십니다 마을 바로 옆에는 대기업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에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죠 제답사에는 언제나 부족한 게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첨언해 주시면 정말 좋은 답사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주거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